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와.. 쉰 해라고 차트를 못 봐가지고요 지금 잔고가 난리가 났는데 비클을 344원에 샀는데 339원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일단은 비케랑 어, 피케, 리플이 일단 존버.. 어, 안 돼. 존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차트상으로 어, 버릴때는 아닌 것 같아서.. 마이너스6 6 7 9원 구요. 지금 운의 날을 맞아서 지금 영화관에 와있는데요. 저기 화제장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익금요 지금 54만 원 정도 있고요한 4만 원 정도에 벌었죠. 원래 55만 원 정도였는데요. 비트토렌트를 제가 잘못 좀 매수를 해서 약간 손해 마이너스 6% 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다행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수익금이 많이 깎이지는 않았는데 조금 잘못 들어가서 반성하고 있고. 11월 5일. 어, 스웰컴퍼런스를 이틀 앞두고 지금 리플이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351원까지 올라서 제가 344원에 샀는데 7원 잘 듣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 또 스텔라가 오르잖아요 이거를 또 쫓아가 들어가 버려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추경 매수를 했지만 격추를 당해가지고 큰일이 났어요 손해를 보고 있고요 이오스는 이제 4.4% 올랐기 때문에 드디어 조금 문제 놔주려고 마음에 먹었습니다. 어차피 근데 몇 개밖에 안넘어가지고 비트토렌트 어, 좀 손해를 봤어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 자산 중에 나름 소액을 들어가서 뭐 큰.. 시질적으로 큰 손실은 아니지만 없었어요 수익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13%라는 큰 손해를 나름 보고 있고요 손해를 크게 보면 화를 막 벌컥 내라 그 리액션을 <웃음> 막 살아있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락률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그리고 원금을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생각보다 크게 화는 안 나고 어, 왁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1.3% 수익을 내서요 어 지금 총 538,26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55만원 정도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틀 내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다 영상으로 전해 드리려고 굉장히 어맨 앞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설치를 해 봤거든요. 근데 폰을 뺏겼어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좀 편하느라고 영상을 영상은 찍었는데 어떻게 영상을 찍었어요? 좀 뭐 이거 말해도 되나? 몰래 그 의자 밑에 놓고 저는 쫓겨나 가지고 저는 못 들었는데, 리플 아테 쪽 담당하시는 분, 혹시 나빈 고타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질문할 부분은 없어 가지고요. 좀 한국에 대해 아시냐? 뭐 한국은행들도 그 리플 엑스베이피드 쓰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리또석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저 리또석도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가격 예측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래 첫 행사 때뭐한 100% 이상 상승을 했었고 두 번째 행사 때는 세 배, 200% 상승을 했어가지고 올해도 어한 뭐 0.7 달러 내 하락했어요. <목소리> <목소리>